라파 아이돌? 슈퍼스타다 천진난만함? <웃음> 순둥순둥한 <웃음> 빠른 달리기 좋은 재구력 <웃음> 그건 정확하게 안 재봐가지고 자신있습니다 <웃음> 한번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뛰어 보면은 그래도 비빌 수는 있다. 네아어한번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. 해봐야 할잘 생긴 얼굴인 것 같아요. <웃음> 저는 자체가 매력이라 생각합니다. 음, 귀여운 얼굴이 귀여운 얼굴 귀여운 얼굴이 네 경산 볼파크 3살기동력3 <웃음> 원동력? 3회 원동력? 저는 자신 그 자체입니다. 너무 기쁘다 엄청 설렌다운동 힘들다. <웃음> <웃음> 최동 야구팀. 뭔가 운동할 것도 원동력? 4회 원 할 아, 곳이 네. 많, 많으니까 시설이 잘돼 있고 <웃음> 유호인것 같아요. 유노. 저도 강준서 선수가 네, 제일 친한 것 같습니다. 원래 친했어요? 아, 이제 그 루키제 처음 봤는데, 그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. 그냥 괴롭히고 싶은 매력? <웃음> 어, 일단은 엄청 든든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어 근데 놀릴때는 놀리고 어, 챙겨줄때는 챙겨주니까 네, 그게 제일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내네 글자로 안됩니까? 어, 네, 네. 오키나와 가고 싶습니다 오, 네, 네, 네. 저는 저희집 거실로 하겠습니다 오, 네. 비주얼 담당이요 <웃음> 조용, 조용한 사람 네 조용한 사람 아네 저는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만큼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빠른 시내 일군에 올라가서 뛰고 싶습니다 어 저도 동계 기간 동안 준비 잘 해서 어,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 해가지고 빨리 좋은 실력 보여드리고 일군에 네, 계속 있는 게 목표입니다. 한거 같은데. 네. 예. 네. 네. 친해요? 네. 제일 친해요? 아니요. <웃음>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친해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정상적이 편한 것들은요? 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어요? 원래 물리다 밟는 거 없어요? 팬들이 지어준 편입니다팬들이저 별명... 딱히 없고... 나는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? 야구요 <웃음> 오 <웃음> 저는... 자신 있는 거... 웃는 거... 웃는 거요 웃는 거 자신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야구 중에서도 어떤 거? 진짜. 타격이요 타격 타격? 네 오면 다칠 수 있어요? 네오수한 선수 공부 칠수 있어요? 쳐, 네 홈런 칠수 있어요? 쳐봐야 될것 같아요 눈 웃음? 눈웃음? 웃음 웃음? 네 웃어, <웃음> <웃음>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버릇 있어요? 저는 버릇 하나도 없어요 베개를 안는다거나 어, 그런 거 없어요? 어 베개. 왜 그저... 없다고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그리고... 저도 베개 안고 자는 거 같아. 베개 안고 그올때 베개 가져왔잖아요. 네. 그왜 가져왔어요? 아 아빠가 편하다고 네. 잘때 편하다고 챙겨가. 아 거. 원래 쓰던 베개는 아니고? 네. 음 약간 해외 여행 가보고 싶다. 아무데나 생각나는데 <웃음> 저 부산. 네? 해외여행 <웃음> 가고 싶은데 <거예요. 웃음> 지금 생각나는 곳은 부산 가고 싶어요. 부산 가고 싶어요? 네. <웃음> 그 약간 자유로운 도시 같아서. 아 자유로운 도시. 어 드라마. 드라마 뭐, 뭐요? 금수 저 오고 있어 만약에 본인에게 금수가 생긴다면 바꿀 거예요? 아니요. <웃음>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. 나게야구란이 인생. <웃음> 나게야구어 전부. 난 야구 선수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야구 없어지면 어 야구 없어지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야지뭐 최상 <웃음> 선수는요? 저할게 없을 것 같은데 딱. 할저 바리스타. 바리스타? 네. 커피 좋아해요? 아다다 다 보고 싶요 아. 저는 어.. 유튜버. <웃음> 유튜버? 무슨 유튜브 할 거예요? 그냥 먹방 유튜버요. 먹방 유튜브? 좋아하는 네. 음식 뭐예요? 돈가스? 저요? 돈까스 죠 돈까스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? <웃음> 맛집이요? 돈까스 맛집? 어... 압구정에 있는 하루돈까스 메밀이랑 돈까스 메밀이랑 돈까스 네. 영광입니다 행복합니다 뭐 <웃음> 삼성과 예언즈 첫인상? 처음 봤을 때는 네.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. 야구 잘한다 야구 잘한다 현명이 네. 저도 예준 <웃음> <웃음> 선수는 비주얼 담당하고 싶대요? 어? 저는 비주얼 <웃음> 해보면 한것 같아요? 네 도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? 네 준호 음. 선수는요? 아.. 저는 외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비율 담당? 비율 키가 자신 있나요? 네 어. 빨리 적응하기 빨리 적응하기? 네, 저 1권무대에서 뛰어봅시다 1권무대에 뛰어봅시네 지금, 요 둘이 여기, 여기, 여찮아요어 근데 좀여좀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이 어... 없는 짱구... 짱구... 근데 왜 모자라잖아. 짱구예요? 응, 애들이 볼살이 좀 많아갖고 짱구라고 불리더라고 짱구라고 불러. 특기 내가 잘하는 것나 이걸 진짜 자신 있다. <웃음> 잠시만요. 근데 이게 야구 쪽이에요. 그냥... 상관없어요. 그냥... 대장그는 야구라고 했고 특 특히 냥특냥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수비, 능력, 요. 시원 선수 키 몇이에요? 저 89요 89? 아, 아버지가 85요 에러 응. 포인트 재미있는 성격? 다정, 시크함?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? <웃음> 누가 그렇게 불러줬어요?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아, 다정하다고? 약간 친대래네 네. 아, 시원 선수요 친해지면 재밌어서 아, 친해지면 선크림은 무조건 오른손으로 발라갖고 왼손으로 가면안 돼요? 왼손으로 바르면 좀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갖고 아 미끄러워 어, 음. 전 입술 깨물기 아 야구할 때 입술 깨물어요 아, 립밤 가져왔어요? 네 스트릿 멘파 쇼미더머니 아, 특별히 요하는팀 없었는데 트릭스 멋있었는데 아 금방 떨어졌더라고요 음,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는 거네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요 아, 지회선 치진 않아요. 그럼 어디서 컸어요? 숙소에서. 숙소에서? 네. 세팅 추고 그냥 간단히 뭐뭐 뭐 100도였나? 아, 110. 100도. 네. 야구배 들어가는 거잖아요. 네. 해 봤어요? 아, 간단한몇 아, 초, 몇초 몇 한. 몇초 정도 했는데요. 네. 그리고 또 어... 챌린지 돼요? 네. 돼요? 아, 100도보다는 이따... 세팅을 음... 더 저. 그럼 이따 세팅 가능? 최치라더저 데려와 도돼요 장미라 추겠습니다전 아니 몰라. <웃음> 어, 진짜 진짜 몰라서. 래퍼 누구 좋아해요? 이번에 이영지 보고 있어요 지구 오락 네. 도 봤어요? 아니요 안 봤어요 유튜브 유튜브 그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없습니다. 없어요? 보는 거 좋아해서. 아, 보는 거. 네. 나에게 전부. 아니, 내가, 내가, 내래 했는데 늦었어. 나의 모든 것. 이렇게 해 것. 나 나의 모든 것. 그럼 뭐든 것. 나의 딱히 야구 말고 생각나는게없어나 네. 모든 것. 나의 익숙하다 의 익숙하다? 라연주 TV를 너무 많이 봐가고 아, 그, 장산에서 찍은 것도 것 같은데요? 네. 그리고 장민 선수는요? 몇, 다섯 자로 해야 돼요? 다섯 자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. 시골 느낌. 여기 삼성에서요? 진저시훈이요 네. 장민이요. <웃음> 저 오키나와 가서 훈련해보고 싶어요. 오키나와? 전 제주도. 전 무게요. 무게? 네. 전 센터 하겠습니다. 센터? 왜 센터라고 했어? <웃음> <웃음> 메인댄서? 아, 할 거는 제대로 하는 게 나아서 성장하기 성장하기?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실력? 네 그리고? 많이 배우기 많이 배우기 김성수 선배님 왜요? 어릴 때부터 신이었어요? 네 아, 그리고 전... 시원 이상민 선배님 이상.. 왜요? 좌투시고 올 시즌 잘 던지셔서 잘가지고 무난스럽게해가겠습다 유니폼 많이 사주세요.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도 유니폼 많이 사주세요. 이팅 <웃음> 무릎 까지앉았는데 하트는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요. 아, 아, 네. 여기 보세요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분 커플룩이에요?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얘가 좋아 가지고 저 따라해 보는 거죠 원래 친했어요? 다힌트로 맞췄어요? 올 때? 아니요 근데 어쩌다 다힌트 입고 단정하게 있고라고 네. 해가지고 아 최대한 단정한? 나의 최대한 단정하게? 아니, 최대한 아닌데 좀 단정한 아 최대한 아닌데 좀단정랑 인사했어요? 네안 울었어요? 네 어? 눈물이 없는 편? 네감성이좀 부족해서